이틀간 잔디를 깎아주는 분에게 30만원을 드립니다. 단, 3주 내에 깎아야 합니다. 당신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돈은 미리 준다고 한다. 하지만 3주 내에 끝내지 않으면 30만원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까짓거 3주 내에 내가 이틀 일을 못하겠어? 당신은 곧 지원서를 내고 30만원도 받는다. 에이, 다음주에 하지 뭐. 다음주가 되자 또 미룬다. 이제 거의 3주가 다 지나간다. 아, 어떡하지? 3주 내에 일을 끝내지 못하면 60만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이미지에 대한 얘기가또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심리학자 랭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랭거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궁금한거예요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아갖고자 결국에는 이미지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미지대로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있나 그이 랭거 교수가 사람들의 시력을 좋게 만드는게 좀궁금했던거예요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보통은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렇 시력 나쁘면 지원도 못하잖아요 그 이미지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룹한테 전투기를 막 타보게 하고 뭐 본인이 전투기 조종사가 된 것처럼 상상하고 느끼게 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력 검사를 해요. 시력이 정말로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그 이미지 대로 그랬는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시력이 정말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은 모든 사람들의 시력이 좋게 나오게 할수 있을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그 다음에 뭐했냐면은 원래 그 시력 테스트 할때 위에가 제일 큰 글씨고 밑에가 제일 작은 글씨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읽기 쉽다, 보기 쉽다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바꿔봤어요. 맨 위에다가 제일 작은 글씨를 놓고 맨 밑에다가 제일 큰 글씨를 놓은 거예요. 자, 놀랍게도 사람들은 원래 읽지 못하던 글씨들을 맨 위줄로 옮겨놓으니까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 위줄에 있는 글자는 읽기 쉽다라는 확고한 이미지가 그들의 시력을 바꿔놓았던 것이다. 결국에는 믿음이 현실을 바꾼다. 내 이미지가 현실을 바꾼다. 감정이 기도다.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지가 중요하다. 근데 구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이미지. 자, 지금부터 소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255페이지를 보면은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 이미지는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정신과 의사들은 최면을 통해서 환자의 생각을 잠재우고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한다. 그들은 환자가 잠재의식에 빠진 상태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다. 창문을 여십시오. 환자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창문을 여는 이미지를 본다. 그러면 은 눈을 뜨고 나서 돌연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연다. 의사가 창문을 왜 여냐고 물어보면은 하, 그냥 뭐 방이 좀 답답한데요? 라고 얼버무린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 방이 답답할 리가 없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본 이미지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몰츠 박사는 최면에 걸린 사람들에게 여기는 북극입니다. 라고 말해보았다. 그들은 추위에 떨 뿐만 이 아니라 몸에 닭살 같은 소름까지 돋았다. 또저 사람의 손가락은 뜨거운 부직갱이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아 뜨거 하고 외쳤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심장 혈관이나 임파선 조직도 실제로 부직갱이 된 것처럼 염증이 생기거나 피부에 물집까지 생겼다 최면 상태에서 본 이미지 대로 몸이 변화한 것이다 설사 최면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에게 한 손이 얼음물에 담겨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하면 손의 온도가 실제로 떨어졌다 거꾸로 이마가 뜨거워 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해도 이마의 온도가 올라갔다. 상상 속에서 보는 이미지대로 현실이 변화한다. 실제로 변화한다.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너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아 열도 나고 몸도 안 좋고 수업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학교 조퇴를 하고 집에 딱 오면은 그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 몸이 안 아파요. 이상하게 몸이 안 아픕니다. 왜냐?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내가 이거 아픈 게 꾀병이면 어떻게 하지? 아 사실 내가 이게 조퇴할 만큼 아픈 거 맞나? 아 생각보다 안 아픈 거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안 아픈 것에 포커스를, 포커스가 옮겨옵니다. 포커스가 옮겨오니까 아픈 게 갑자기 싹 가셔요. 그 졸린 것도 마찬가지. 그 수업 시간엔 진짜 졸리다가 쉬는 시간 종 그리고 점심시간 종 치면은 잠이 확 깨잖아요 갑자기 그죠? 아 너무 졸려. 이 수업은 너무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다가도 수업시간 종딱치면 갑자기 잠이 확 깨잖아요. 갑자기 에너지가 막 넘쳐납니다. 그죠? 쌩쌩해져요. 쌩쌩. 내 생각, 내 이미지대로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내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 실제로 몸의 변화도 생긴다. 온도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혹은 어떤 물집이 생기거나 아픈 몸이 낫거나 혹은 아파지거나 네, 키큰 분들 사연도 와칭해보면 나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키가 뭐 5cm 크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포멜리 중에서도 있었어요. 7cm인가 5cm인가 20대 후반이 돼서 크신 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자, 259페이지는 돈 때문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글입니다. 돈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그니까 이미지를 활용하면 달라지나 어떻게 달라지나 에 대한 이제 사례인데 자, 259페이지를 보면 은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도 원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해 약대를 졸업했다. 약국을 개업했지만 입지 선정을 잘못해서 파리만 날렸다. 국립 끝에 피부병 약을 제조해서 팔았다. 뜻밖에도 대성공이었다. 전국의 약사들이 찾아와 자기네 약국에서도 팔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곧 전국의 60개 약국이 그의 조제약을 팔았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다. 무허가 제약으로 약사법 위반 단속법에 걸린 것이다. 아이쿠 이제 나 망했구나. 조제약을 만든 약사가 자기 약국에서 야, 직접 팔면 은 합법이다. 하지만 그 약을 다른 약국에서 팔면 은 위법이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검찰의 소환장이 날아들자 그는 시간이 해결의줄이라고 믿고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전국의 절을 찾아서 숨어드는 생활을 무려 7개월이나 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양산 통도사의 골방이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다.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자살을 결심하니 골방에서 빗바랜 신문 한 장을 발견했다. 6개월 전 자신의 약사법 위반을 보도한 신문이었다. 그는 밤새 울었다.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다. 그렇게 울고 나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엔 자수한 뒤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를 짓누르는 것은 8억 원이 넘는 벌금이었다. 내전 재산을 서로 나올 수 없는 돈이구나. 죽을 때까지 약국을 해도 벌수 없는 돈이구나. 막상 살기로 결심했지만 약국을 해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약국을 접고 다른 사업을 벌렸지만 하는 사업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다. 다시 벼랑 끝에 섰다. 내가 8억에 짓눌려 죽든지 내가 8억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마침내 그는 8억 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단단히 결심하니 신기하게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 난 피부병 약으로 돈을 번 적이 있어. 피부에 관한 한 나는 전문가야. 그는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직원 10명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오늘날의 참존 화장품은 그렇게 출발했다 엄청난 빚 8억은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로 각인된다 하지만 그 빚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도 있다 엄청난 빚 8억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면 절망만 공명시킨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엄청난 빚 8억이 내가 반드시 벌어야 하는 돈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면 8억을 벌어들일 능력을 공명시킨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생기고 빚을 다 갚고 나서도 거부가 된다. 나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빚을 계기로 큰 돈을 버는 능력들을 얻어서 기업을 세운 사람들을 많이 봤다. 죽을 때까지 벌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 때문에 제가 큰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큰빛을 떠안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끝났을 거예요. 내 안에 선명한 이미지만 저장되어 있으면 그 이미지가 선명한 파동을 내보낸다. 그 파동이 비슷한 주파수의 파동을 이끌어들여 거짓말 같은 현실을 창조해낸다. 근데 이제 포멜리 중에서 40억 빚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전해져서 나중에라도 제 방으로라도 이걸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40억 빚을 갚고 40억 빚을 갚을 정도의 능력이 생기면 그 빚을 갚고 난 다음에도 그그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억의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돼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들이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일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빚이 3억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다. 갚을 수 없는 돈, 괴로운 돈, 날 힘들게 하는 돈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3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게 왔구나. 난이 돈을 꼭벌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하면서 빚 3억을 내가 벌 수밖에 없는 돈 3억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내가 벌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내 마음에 가게 되니까 그 3억을 버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에 억 단위로 돈을 벌수 있는 그 능력 또한 내 안에 계속 남아있겠죠. 사라지지 않고.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와 내가 그린 이미지가 어떤 공명을 일으켜서 그걸 볼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능력을 불러오고 그런 상황을 불러오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그죠 빚이 뭐 몇십억씩 있다는 건 능력이죠 보통 사람이 어떻게 몇십억씩 빚을 짓니까 그죠 빚을 안 내주죠 그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 그 히로시도 빚이 2억 이었잖아요 2억 2억 빚인데도 엄청 대단한 것처럼 써갖고 그거 갚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말하고 10년 동안 갚았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팁이 적혀있는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8페이지를 볼게요. 자, 당신이 대학생이라고 상상을 해보자. 여름방학이라서 심심하다. 하지만 돈이 없다. 그래서 신문을 뒤적거리다 보니 작은 광고가 눈에 띈다. 이틀간 잔디를 깎아주는 분에게 30만원을 드립니다. 단, 3주 내에 깎아야 합니다. 당신은 쾌재를 부린다. 바로 나같은 백수를 위한 일이네. 당신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돈은 미리 준다고 한다. 하지만 3주 내에 끝내지 않으면 30만원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불어야 한다. 까짓거 3주내에 내가 이틀 일을 못하겠어? 당신은 곧 지원서를 내고 30만원도 받는다. 때마침 친구의 전화가 걸려온다. 야, 충카랑 동해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자, 당신은 며칠간 신나게 해둔다. 돈도 다 써버린다. 그런데 실컷 놀고 나니 일하기가 싫다. 미루다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에이, 다음주에 하지 뭐. 다음주가 되자 또 미룬다. 이제 거의 3주가 다 지나간다. 아, 어떡하지? 3주 내 일을 끝내지 못하면 60만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지? 자, 잔디깎기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목표이다 그런데 영하기가 싫다 이럴 때 잔디깎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잔디깎기를 금방 끝낼 수가 있다 잔디깎기를 두 가지로 바라보자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잔디깎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에이 한달 뒤에 하지 뭐 일주일 뒤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혹시 작년 초에 다짐했던 것을 혹시 1년 동안 밀어서 아직까지 못하는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 영감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어떤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 유튜브 한번 해봐야겠다 블로그 한번 해봐야겠다 여행 한번 가봐야겠다 아 이번에는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그 뭐라고 하죠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봐야겠다 아 영어 공부 진짜 한번 열심히 해서 해외 한번 나가봐야겠다 외국인 친구 한번 사귀어봐야겠다 했던 그런 수많은 여러분들의 다짐들 하지만 미뤄왔던 다짐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끝낼 수가 있을까요? 미뤄오기만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근데 안 하잖아요 아 내일 해도 되겠지 뭐 아직 시간 많은데? 인생 길잖아 자두 가지 방법을 읽어드릴게요 자 잔디 깎는 장면을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바라본다 잔디 깎는 기계를 들고 잔디밭을 오간다 기계가 지날 때마다 짧게 잘린 잔디들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당신은 풋풋한 잔디 냄새를 한껏 맡으며 달콤한 순간들을 즐긴다. 일을 끝내고 나자 넓은 잔디밭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멋진 초원처럼 보인다. 자, 보통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이런 이제 심상화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심상화예요, 그렇죠? 아름답고 멋진 미래.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몰디브에 가서 해외 여행하면서 멋진 흐, 아름다운 장면들. 아 내가 꿈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되갖고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막 기가 막힌 그런 장면들 그런 이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약간 그런 막연한 꿈들 많이 그리죠 그죠? 자 두번째 사례를 봅니다. 잔디 깎는 장면을 한 부분씩 끌어당겨서 자세하게 본다. 잔디 깎는 기계는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손 동작도 생각해 본다 휘발유는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해 본다 잔디의 길이는 몇센티미터 정도로 잘라야 할까 생각한다 잔디밭이 젖어 있지는 않은지 젖어 있다면 몇 시간을 기다렸다 잘라야 할지 자세히 살펴본다 자세히 자이 두가지 영상 이 두가지 방법 중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잔디 깎기를 여러분의 소망을 빨리 실행하게 될까요 보통은 첫 번째로 상상하지 을 않나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 그런 거만 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첫 번째랑 두번째로 뭐가 다르죠? 자, 첫 번째도 잔디가 잘 깎였을 때 모습을 열심히 그립니다. 잔디가 잘릴 때 그런 느낌들 잔디가 잘리고 예쁜 모습들 그런 달콤한 순간들 일 끝나고 이제 그자유로 이런 것들을 막 느낍니다. 첫 번째도 에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현실적이에요. 그죠? 현실적 휘발유도 확인하고 몇센치로 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 자, 전자는 자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그림. 아름답고 모든 게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그리는. 내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 완벽한 모습. 그런 거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을 봤을 때는 기분은 좋지만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진 않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꿈에 머물 공산이 큽니다. 반면에 후자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그 잔디밭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잔디밭과 기계가 눈앞에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은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들이 그대로 상상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 녹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해야 될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자세한 이미지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잔디밭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현실과 동떨어진 꿈을 꿀 때는 약간 막연하고 그게 약간 여러분들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할수 없다고 생각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상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를 뭐몇 시간을 하고 어떤 과목을 얼마큼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약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미지들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면 은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완벽해진 여러분의 모습만 그렸을 때는 그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너무 크고 괴리감이 크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은 헬스장에 가서 엿기를 들어 올리고 아령을 들어 올리고 뭐 운동기구를 하고 뭐 샤워를 하고 그런 디테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그렸을 때그 눈앞에 있는 이미지고 동떨어져 있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근데 자꾸 할수 없는 동떨어진 것들을 하니까 와닿지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목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바라봐도 실천할 확률은 극적으로 늘어난다. 목표가 무엇이든 효과는 똑같다. 금연, 금주, 운동, 공부 등 모든 경우에 목표를 자세히 볼수록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데일카는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정한 다음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뭘할 건지를 정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지금 당장 실천하라고 하죠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것들 구체적인 걸 말하고 실천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걸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